좋아요. 네. 오 근데 그거 카메라인데 비눗방울 나오는 거야? 아 어,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지? 이거 완전 인서템이야? 물놀이 인서템. 하. <웃음> 어 나도 해보자. 해봐. 오우와 우아. 와 <웃음> 아유 수박 참 크다! 맛있겠다! 아이고! 아, 아유! 우와! 아유 수박 맛있겠다! 아유! 엄마, 어머 어머 아 오예스 수박! 우와! 수박 맛있겠다! 음. 수박은 이렇게 크게 먹는 거야. 와. 음. 수박 맛있니? 달고 맛있는 거같더라 음. 기가 막히네. 맛있어 엄마. 야야야 오리 내가 더 수박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까? 뭔데? 응. 수박을 이렇게 한입 먹고, 콜라를 마시면 수박 화채? 응? 음! 얼, 그럼 나는 사이다랑 먹어야지. 이야. 예. 수박 한입 먹고. 응? 응? 와, 진짜네. 수박 화채다. 맛있지, 맛있지. 맛있게 먹는 꿀팁. 음. 어. 이렇게. 음. 아, 해보다. 이제 놀아. 물놀이 하면서. 아 어, 알았어. 놀고 있어야지.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간다.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웃음> 아유, 이제 수박 잔뜩 먹어서 안 먹겠네? 아우, 근데 이걸 어떡하나? 수박이 잔뜩 남아서. 또먹으려하면안 먹을 텐데? 아! 어, 로라 아빠. 올때그 휘핑크림 있지? 그거 하나 사와줘. 마트 뿌리는 거 있어. 응. 어, 그래, 그거. 그래. 어, 네, 그래요. 야, 물 속에서 봐봐. 신기하다. 봐봐. 아, 나도, 나도. real <웃음> g 물놀이가 저렇게 좋을까? 아유 신났네 신났어. 한풀겠네. 어 왔어요? 어 어. 맞아 맞아. 잘 사왔어. 수박 먹어봐요 맛있어요. 어 먹어봐. 자 그럼 이제 케이크 만들기 시작. 이렇게 원형으로. 눌러버리면? 어우, 야. 세상에. 아, 이안 빠지네. 어머, 세상에. 어우, 오우 됐다. 어우, 오우. 야. 수박 케이크, 완성! <웃음> 아빠 이거 먹어봐, 수박 케이크. 맛있어요, 먹어봐. 얘들아, 얘 리우나, 비키야, 와서 수박 케이크 먹어봐, 수박 케이크. 케이크? 와, 수박 케이크. 그래, 케이크 먹어봐. 우와, 맛있겠다. 오, 수박 케이크. 오, 신기해. 음, 엄청 맛있다. 오, 수박 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수박 케이크. 수박이 케이크가 되다니. 너무너무 신기하고 맛있다 최고 최고 어, 맛있니? 수박케이크야 수박케이크 아빠 먹어봤어? 엄청 맛있지? 물놀이하다 먹으니까 엄청 꿀맛이다 티켓 꿀팁 허허허허허 그렇겠네 수박케이크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네성공성공 네. 성공. and how to make b l u e b e r r y watermelon cake first you got a watermelon then you choose your favorite flavor once you pick your f i n a l toppings cake okay, will pop up got it well well well 수박 시원 좋아 빠우와우와 wow, wow, wow, 수박꿀맛 좋아 빨래이보다 불시팝보다 수박이 최고야 수박 팡팡팡 Hello no. no.